내가 꿀미남이라서원미남미남앞에미남아 굴미남아. 굴미남아. 굴미남아. 굴미남아. 굴미남아. 굴미남아. 굴미남아. 굴미남아. 굴미남 네. 네, 의료인으로서 저호흡과 무호흡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애매하죠. 것 같은데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골이라고 하는데 코골이의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코골이라고 하면 은 그냥 자는 동안에 시끄러운 거를 다 통칭해서 코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대모사를 좀 해볼게요. 좀잘하시는데요 <웃음> <너무> <웃음> 이것도 코골이고요. 코고리라고 하죠? <웃음> 이것도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다 코고리가 아니고요. 그냥 그걸 저는 편의상 구분하는 게 코고리와 목고리, 저우, 무호흡 이렇게 호흡의 어떤 곤란을 네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가벼운 코고리 이렇게 그냥 좀 떨리는 소리 그런 성 정도는 우리 숨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그냥 조금 소리가 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큰 문제로 삼지 않아요. 그런데 음. 하기 시작하면 편이 음. 옆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기도가 많이 좁아진 상태고 코이 뒤쪽이 아니고 목에서 나는 소리. 이런 소리는 목, 목, 꼬리. 그리고 저 호흡은 <웃음> <웃음> 이거처럼 숨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. 그리고 무호흡은 숨을 10초 이상 안 쉬고 있다가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이제 뭐. 그러니까 그 무호흡과 저호흡은 어,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죠. 거기에 계시는 모... 의료인 심각하게 들으세요. <웃음> 코골이, 목골이, 저호흡, 무호흡은 이처럼 그냥 우리가 통증해서 코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이 호흡의 곤란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는 코골이는 가볍게 자, 숨은 제대로 쉬는데 가벼운 소리가 나면 아이고, 그래, 니가 깊게 자는가 보다. 예전부터 하는, 호흡을 면서 자면 잘 잔다고 했던 게,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. 그 이상 넘어가면, 아, 이거 심각한 호흡 곤란이구나라고, 이제 인식을 하고,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, 이 저호흡 상태는, 의학적으로 구분하자면, 정상적인 호흡보다 50% 이하로 떨어질 때를 얘기해요. 무호흡은 뭐, 완전히 숨이 막힌 상태고, 숨을 50% 이하로 떨어뜨리면 내몸 안에 그 산소가 50%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. 쉽게 그냥 단순계 계단을 해본다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자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에서 제일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. 네. 에너지를 만들어야 내가 뇌도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그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제 대사 하잖아요. 근데 포도당은 충분히 잘 먹어서 있어요. 이만큼 있어. 근데 산소가 이만큼 것밖에 없어.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과잉이잖아요. 네. 에너지 대사가 안 열어져서 그러면 그게 당뇨로 가기 혈당이 높아 음.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를 뭘로 하냐 무산소 대사로 해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버린 그러면 은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서 하는 그거는 어, 36개의 ATP를 만든다면 포도당끼리 조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그리고 당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산모들이 어이없게 또 당뇨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게 이런 원인일 수도 있고요.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빨리 공기를 그 산소를 공급해라 하는데 산소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해모별로비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. 그러면 빨리 공급을 하기 엔 혈압을 높여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빨리 공급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. 그러면 당연히 혈압 자체가 올라갑니다. 그게 잠잘 때는 좀 차분하게 뜨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잘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뜨고 혈관이 수축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을 지속하다 보면 이제 고혈압 상태가 밤낮없이 지속되어 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은 이 호흡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. 어. 그래서 어 그냥 단순하게 시끄러운 문제로 해결할 인식할 게 아니고 호흡 상태를 분석해서 이몸 안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좀 심각해졌나요? 네, 심각해요. 자, 그러면은 산모가 그렇게 됐다면 아이한테는 어떨까요? 엄마가 그 난리 속인데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는 음, 당연히 팬의 음?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아이는 엄마보다 훨씬 더 지금 세포 분열을 왕성할 때고 에너지 많이 써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가혹한 환경이죠 음, 놀랐어요 네. 네. 그러면 코골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네. 어, 저흡은 호 산소 부족을 처리하기 때문에 네. 고혈압이나 네. 어, 당뇨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유발할 수도 있고 네. 태아에게는 태내 그,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겠네요 네, 근데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?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. 심각하죠 네. 사실 진짜 이 코골이와 호흡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음. 이게 이제 고혈압과 당뇨가 이제 발생하는 기전, 음. 이제 이런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. 되기는 새로운 이론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일반 코골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. 뇌에 산소 부족 현상이 굉장히 이렇게 밤마다 생기는 거잖아요. 뇌에 산소 공급이 잘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뇌 청소를 잘못 해, 밤마다.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이제 돌연사나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치매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, 코골이가. 무호 환자분들이 오시는 공통적인 의견은 내가 이럴다 죽을 것 같아, 곧. 이거거든요. 근데 그래서 곧 죽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기억력 감퇴부터 시작해서 치매까지 이게 간단 말이에요. 뇌산소 부족으로 인해서. 근데 왜 우리가 애 낳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굉장히 예전보다 현격하게 늘어나잖아요. 이게 그 임산부의 코골이 무호흡이 결국은 그런 현상을 다 만들어 간다고 보는 거죠. 임산부 코골이를 시게 보면 안될것 네, 같아요. 네, 맞아요. 지금 얘,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. 이게. 네. 음. 네, 네, 네. 임산부에게도 태아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산소를 애랑 나눴으면서 산모는 굉장히 영양도 부족해지고 엄마 거를 다 가져가잖아요. 군대데 내가 데고 산소도 같이 나눴으니까 엄마가 되게 희생을 많이 하는 거죠. 어, 정말 순고한 엄마의 사랑이긴 한데 <웃음>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최대한 안 만들어줘야잖아요. 먹을 것만 많이 맵게 아니고 뭐, 숨도 잘 쉬게 하자 아 어, 자는 동안에 음. 어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음. 알려드릴게요 <웃음> 그 임산부의 저흡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골이를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정말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? 요기!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늘러 주세요. 늘라 늘라 늘라. 아, 잘한다